상은 네. 아 그, 그리고 떠가지고 봤어요 네. 화제가 돼서 봤습니다. 네, 다행전 아. <웃음> 예였는지도 몰랐고요. 그리고 어느 모가중이랑 경기했던 거는 알겠는데 시찬형이랑 <웃음> 상대한 줄 몰랐어. 요 <웃음>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느낌이 많이 었어요 <웃음> 원래 제가 중1땐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랑 시합을 하는데 이제 투수 던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던지거든요. 네. 그러다가 던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네요. 귀엽네요. <웃음> 되게, 되게 조그만데요. 지금 <웃음> 조그만데 다 아, 조그만데 저도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아휴 제가 투수는 안 되는데요? 신현이죠 <웃음> 그쵸 2루 땅폴로 잡았으니까 공식전적으로 1대0이네요 1대0 아니 꿀엄네요 1대 <웃음> 1대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기억나요? 이거. 너야? 네 <웃음> 근데 오는 거야? 그래서 그.. 그 CNN기 어 네, 홈런 두개 줬거든요? 어? 네 근데 투수에서 5점 줘가지고 아. 제가 3점 다 냈거든요? 홈런 2점 우는 거야? 네 근데 홈런 맞고 막그서에서제 아. 6점 줄는 그래서 졌어? 네 그것까지 기억이 안잠참잘 졌을 것 같은데